트로트 그룹, 삼총사 멤버 강대웅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. 12월 5일 tv 조선 미스터트로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100명이 참가자들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 티저가 공개됐다. 공개된 티저 속 강대웅은 특유의 밝은 미소와 로맨틱한 분위기를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. 강대웅은 2007년 남성 4인조 보컬 그룹 해피체어로 데뷔했다. 이후 그룹 삼총사로 활동하며 피로해라, 꿩먹고 알먹고 등 앨범을 발표했다. 최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밝은 에너지를 전했다. 강대웅은 지난 10월 방송된 JTBC 히든싱어세븐 영탁편에 모창가수로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다. 미스터트로트에서도 다크호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된다. 미스터트로트는 22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.